오늘, 어, 말은, 오늘 제가 전할 말은요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할것 같아요 좀 예민한 부분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좀 불편하실 한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좀 나누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은 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민하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 힘든데 아, 또목사님왜돈 얘기를 하시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진다고 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재정을 대하는 또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또이 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말씀 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주의 나라 또 주의 의, 은은 무엇일까요? 이두 가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경험을 할수 있을 것인데 이두 가지는 뭘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오늘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여기 캐나다에 왔을 때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뉴스를 들,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교회에서 들었어요 마리화나가캐나다의서 합법이 된다 이런 말을 하 때나 모르겠네 <웃음> 예, 합법이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분명히 불법인데 그뭐 대마초를 피우고 싶은 사람이 데마, 캐나다 와서 사서 피우고 가면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그걸 이제 사서 피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즐기고 가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지만 그래도 한국 법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한국 법의 그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와 거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을 이땅 가운데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잘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다른 것들도 많죠 이웃을 사랑하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도 많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 그 법칙이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나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가므로 인해서 그 법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주의 의는 뭘까요? 의이라는 뜻은 뭐냐면 범죄와,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상태, 정직한 상태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를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의를 구하고 사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뜻은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 구원의 역사를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기로 네가 결정하고 그것을 구하면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죠그 성경에서는 좀이 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부자, 부자 청년의 예, 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두주인은 섬길 수 없다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요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부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그 재정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들 권력들을 누리면서 살길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까라고 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첫은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대요. 자, 땅도 만드시고 해, 달, 별, 우주, 뭐 물고기, 또뭐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만드셨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겠죠. 뭐 우리가 말하는 금방 말한 돈, 뭐 재력, 또뭐 권위, 권력, 지혜, 뭐또 예술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나의, 마, 나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옳게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 신명기에는 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뭐 우주를 말하는 거겠죠 하늘의 하늘이면 땅과 귀의 만물 그것들은 다 본래의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원래 온 주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에도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 땅에 충만한 것들 다내 것이다 내 위기에는요 모든 토지는 내 거다 땅좀 있으신 분 계시죠? <웃음> 모든 토지는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과 은도 내 것이다. 학계에서 보면 그런 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학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진짜님도 금좀 두르고 계시는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웃음> 예, 그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다내 거다. 금도 은도 땅도 내 거야. 이 땅에 만든 모든 물건 다내 거야. 본래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하 8장 18절 말씀인데요 내하나님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이렇게 너에게 다준 이유는 뭐냐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 주신 건 뭐냐면 너에게 다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 조상에게 열조 상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대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다 주셨대요. 하나님의 것인데 다 주신 거죠. 그럼 뭐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맡은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걸 맡은 사람. 청지이라고 말하죠. 관리자. 우리 청년들을 읽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관리자는 누구죠? 자 주인의 집 집사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집사라고 하면 좀 약간 예좀 네, 그렇지만 집사는 누구죠?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뭐 과수원 농뭐 이렇게 뭐밭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종들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또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집사의 해야 할 일이죠. 또좀더 신뢰를 얻는 집사라면 한다면 주인의 재산도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집을 관리하는데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떼서 여기에 또 돈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의 또 그런 월급이 있겠죠. 월급도 정산해서 어떻게 해서 또 써야 하고 이런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에게 희준 이유는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견대로 옳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집도 주셨어요 뭐 땅도 주셨고 차도 주셨고 또 통장의 잔고 다 주셨어요 우리 것 같지만 사실 나이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나의 지식을 활용해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아이디를 쥐어짜내서 사업을 하여서 돈을 번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번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라, 잊지 마, 까먹지 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그것을 얻을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 거야. 그것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줘서 그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너에게 줘서 너희가 그렇게 재물을 얻게 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셨는가? 발장말 후반절 말씀에 너의 열조에게 하신 약속 축복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이 축복을 주고 있는 거야. 무슨 축복일까요? 이 복은 무엇일까요? 무슨 이게 창세기 보면 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와요. 1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이 12장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지 태어난 땅이죠 자기의 모든 안정감이 있는 곳 나의 재산이 있고 나의 집이 있고 나의 인맥이 있고 나의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는 자란 배경이 있는 그런 곳이죠 안정감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은 뭐냐면요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라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들은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나 나의 어떤 부를 채우기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열방과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로라는 겁니다 통로, 통로.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봄철이 되면 논에 물을 대요 그래서 막그물대는것 때문에 옆집 아저 씨랑 막 싸우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내가 먼저 대야 되네 네가 먼저 대야 되네 하면서 막삽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논에 물을 대려면 농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게 저장해놨던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제 논에다 물을 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농수로 막아놨던 것들 것들을 다 퍼내고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논에 물이 꽉 차게 되죠. 물이 꽉 차게 되고 논은 모내기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논 한쪽을 또 이렇게 열어요. 그래 가지고 옆에 논으로 물이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옆 논이 또 물이 꽉 찹니다. 그러면 꽉 차면 또 옆에 논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서 논에 있는 모든 어, 모든 논들이 다 물이 꽉 차서 이제 모내기를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통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농수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물들이 세상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딴간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님들이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과외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요, 이걸 너무나도 잘한 선, 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어, 분인데요, 다윗이에요, 다윗. 어, 우리가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마음에 정말로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 소견대로 잘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럼 다윗이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통로로 어떻게 잘서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다윗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노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달릭은만 달란트와 노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들였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말씀은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짚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 너를 통해서 나는 성전 을 짓지 않을 거야. 너의 너의 후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거야.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이 아직 어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준비했죠. 근데 이제 2절에 3절에 보면 2,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그것을 제외하고 따로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준비한 예물이 나옵니다. 그 예물이 뭐냐면요.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 그리고 많은 보석들을 준비했다고 말해요. 삼천 달란트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1달란트가 34kg에 34kg, 1달란트가. 그럼 금 3천 달란트면 아 예. 금 한돈 가격이 요즘 한 28만 원 하더라고요. 한돈이 3 5 g 인가요3 7 g 인가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집에서. 아 그럼 3천 달란트 도대체 얼만큼인 거야? 지금 시세로 따지면. 그래서 한번 뚜드려 봤거든요. 뭐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금시세가. 그렇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1kg에 8천만 원이더라고요. 1kg에? 그러면 어 곱하기 3000을 하면 어이 계산이 안 돼요, 사실. 계산기로 두드려 봤는데 이상한 숫자 나와요. 막2 뜨고 막 무슨 플러스 뭐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아, 그러면 어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금액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 은을 한번 해보, 은만 해보자. 은은 그래도 좀 싸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1kg에 한 12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7전 달라지면 계산을 해봐야 8조 정도 되더라고요. 8조. 은만. 어쨌든 저는 이 다음에 또 구절이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좀 도전이 됐어요. 그, 그, 그, 그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예물을 채워드릴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예물을 너의 손에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누가 있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족장들 리더들이죠. 뭐 천부장, 백부장 막사산을다 나와요. 나와가지고 다 금을 모읍니다. 예물을 모았는데 금이 만달 만달란트래요. 그 은도 뭐 만달 만달란트. 금뭐일만달릭달릭은 그 뭐, 옛날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화폐입니다. 얘일 다리근 한두돈 정도 돼요. 두 돈. 한 8g 정도? 요새 되는데 그게 1만 다리근 모았대요. 또. 그리고 많은 뭐 쇠와 뭐 철과 노쇠와 이런 것들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넘쳤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뻤더라. 아, 저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너 있는 거좀 내놔, 황금 좀해 그러면 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웃음> 이렇게 하거나 아, 얼마 좀내 그러면 아, 반만 할게요 약간 저는, 저도 는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이 금액을 기쁘게 드릴 수 있었을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이 역대상 29자 후반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은 본래 하나님께로 온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 기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원래는 주님께 것이었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소유권을 우리가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크시고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집, 차,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뭐 땅, 내 통장의 잔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심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뭐, 무엇이 들어오냐면 탐욕이 들어옵니다 탐욕 이 탐욕은요 두 가지 단어의 이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탐심 플러스 욕심이 나은 게 탐욕이에요 네, 탐심은 뭐냐면 갖고 싶은 마음, 우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다가 이제 좋은 명품 백을 보면 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뭐 탐심이라고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인데 또 갖고 싶어, 어, 두개더 갖고 싶고, 세개 갖고 싶고, 그건 욕심입니다. 그럼 뒤 합쳐지면 탐심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것으로 여기면. 내 것으로 여기면 탐심이 내삶 가운데 따라옵니다 그래서 좀더 벌고 싶고 좀더 편안해지고 싶고 좀더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 재산을 불리고 싶고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와 내 시간을 쏟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줄 아세요? 이 돈이라는 게 이제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삶 속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버는데 나의 부를 누리는데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 마음 또 집을 사고 싶은 마음에 내총의 통장에 장굴를더 쌓아서 내가 더 편해지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삶의 그 몫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재물은 우상이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정을 정말 잘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유로 여기시면 안 돼요. 어, 저는 사실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저희 장모님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 비밀로 붙인 일인데 장모님 보고 계실까봐 좀 마음이 콩닥콩닥 거려요. <웃음> 그래서 어, 그런데 그래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 저희는 삼형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열로 하시고 또 이게 열로 하시면 이제 잔치가 많아지잖아요 이제 환갑잔치도 하셔야 되고 칠순 잔치도 하셔야 되고 팔순 잔치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삼형제가 있기 때문에 형님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형님들도 인정을 해주세요 아, 너는 우리 집안의 가장 자랑거리이다 너는 존재만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들이 밥상을 차릴 테니 넌숟가락만 얹어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참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챙길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사역하던 단체는 월급을 주지 않아요 자비랑 성교예요 너의 돈으로 선교를해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 먹을 거 네가 내고 네가 잘거 네가 잠자리 제공하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뭐 어떻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제가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부터 이제 아 준비를 해야겠다. 그땐 저희 장모님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들 아내를 일찍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그땐 젊으셨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의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아, 돈을 좀 모아야겠다. 그래서 목표를 10만원으로 잡았어요. 한 달에 10만 큰돈이었어요. 큰 저한테 엄청 큰돈이었는데 10만원을 할수 있으면 10만원으로 축하고. 한 달에 5만 원을 전축할 수 있으면 5만 원을 전축하고 한 달에 만 원을 할 수면 만 원을 하고 못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천 원이라도 내가 저금을 해야겠다 그래서 좀 모아서 장모님이 자기 어른이 나중에 뭐 환갑잔치가 되고 뭐 이제 칠수잔치를 하셔야 될때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 요즘은 이렇게 환갑잔치를 잘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하신다고 하면 아 그러면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야겠다.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가족끼리 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크루즈 여행.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이 좋아하시,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이 들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좀 뒤져봤죠. 뭐 알래스카 가는 것도 있고 뭐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것도 있고 뭐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서 아 이제 10년 좀 넘지를 넘게 이제 모았어요. 좀큰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되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환갑잔치를 하시니까 한번 여쭤봐라. 아니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잔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여쭤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할머니, 뭐 할머니는 것거것 같아. 되는 거 같아. 실시를 시대. 뭐 여행이나 그냥 이런 거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크루즈 여행을 가야겠다. 그래서 막 뒤졌어요. 아 돈이 넉넉해요. 아주 비싼 걸로 가도 넉넉합니다. 비행기 표를 다 해도 좀 남아요. 아 어머니 용돈도 좀 드릴 수 있겠다. 아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찰나에 저희 자동차 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창문이 안 올라가요. 반 내려갔는데 창문이 안 올라가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이제 애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데 창문이 안 내려가니까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절반이 다 젖어서 와요 저기. 반이 젖어가지고 아니, 반은 말라 있고 반은 젖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카센터를 갔어요. 갔더니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는 창문을 그냥 올려만 주는 거. 올려만 주는데 백불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내리면 다시 못 올리니까 그 다음에 <웃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윈도우 스위치를 중고로 바꾸는 거그거좀 싸더라고요 그리세 번째는 새 걸로 바꾸는 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야, 뭐 이번 달에 그때가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지금 여름이니까 비안 오니까 <웃음> 조금 한 달만 참고 타다가 월급이 나오면 그때 고치자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아내가 되게 마음이 어려워했어요 그래도 뭐할수 없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에 저를 깨우시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저는 원래 새벽에 안 일어납니다 그냥 누우면 바로 자요 2, 3분 안에 잠, 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깨워도 못 일어나요 저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딱 우리 큰아들 하나 한명 아침에 일하면 눈을 찌르고 발로 찹니다 제 위로 점프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두시 새벽 두세 시 정도 됐는데 정말 너무 정신이 맑은 거예요. 잠이 하나도 안 와요. 싹 달아났어요. 한 2-3일 잔 사람처럼 어, 이상하다. 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리고 자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혹시 혹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내가 순종할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동차 하나 자동차를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자동차. 근데 자동차가 되게 낡은 자동차예요. 그리고 막 매연이 뒤에서 막 까만 매연이 나오는 그리고 막 덜그덕덜그덕 덜그덕 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하나님이 왜 이런 걸날 자꾸 떠오르게 하시지? 이렇게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머물렀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분이 누구냐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같은 제예수도단에서 사역을 하셨고, 저랑 같이 사역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래 사역하셨고 지금 목회하시고요. 예전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되게 제가 존경해요. 그리고 그 분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하고 하는데 그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차가 필요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이런 이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차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때 자기 본인의 이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사세요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연로하셨어요 90살 가까이 되셨는데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차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키가 크세요. 아버님이. 그리고 예전에 막 장사셨대요. 그래서 연로하신 데도 불구하고 키도 크시고 몸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머리를 크게 세게 부딪치나 봐요. 그차그 그 테두리에. 아지고 머리가 이렇게 부으셨대요. 호기 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 차가 필요할 것 같다.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밴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 통장을 다 털어 보아도 그걸 살수 있는 이제 재정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에 가서 이제 적당한 밴을 보셨대요. 그리고 따져봤더니 어느 정도 돈이 좀큰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순간 <웃음> 10년 동안 <웃음> 열심히 효자 한번 대보고 싶어서 <웃음> 그 금액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딱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장모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그랬더니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안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누가 장모님을 챙겨드리겠어요 너무 장모님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가 나, 네가 어머니한테 뭘 해줄 수가 있겠니? 아, 그러죠. 그래 보내줄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줄 수가 있어.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면 그 열매를 네가 맛볼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헌금을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모르세요. <웃음> 모르세요. 그래서 기쁘게 헌금할 수 있었어요. 그 음성 하나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네 삶의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말 한마디 믿었습니다. 저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을 어려, 마음 어려웠던 사람, 저희 아내. 나는 여전히 창문이 열려 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비 오는 날이면 내 절반이 젖어서 그러고 있는데 감기에 걸리고 저희 아내가 그 티베이에 있을 때구하나사 갔었어요 입이 돌아가는 거 있죠 습기에 되게 예민합니다 근데 매일 비를 맞고 오니 얼굴의안면에 마비가 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아내도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순종했을 때 경험되어진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하기를 결정한 거죠. 그런데 한두달 정도 지나고선 아내가 내려와 막 저한테 옵니다. 이제 거실에서 아들하고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대박 대박 대박 하면서 좀 쫓아와요. 왜또뭔 대박이야 뭔 뭐, 뭔데?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대요. 장모님이 예전에 자 70년대 초반 80뭐70 중반 이때 포천에다 조만한 밭을 사놓으셨었대요 옛날에. 예, 내년에 전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거기서 이제 생활을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근데 거기는 통일이 되진 않는 이상은 이제 가망이 없는 땅인 거죠. 거의 뭐 이제 찾지도 못한대요. 땅이 너무 너무 외진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이제 그 건설업자한테 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근처에 수자원공사가 들어오기로 이제 결정이 됐대요. 수자원공사가 들어오면 이제 재반 시설이 또 들어오잖아요. 식당도 들어오고, 사람이 살수 있는 아파트도 지어지고,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건설사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요. 아, 지금 이제 뭐 땅을 고르고 있겠죠. 이제 발표가 났으니까.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장모님은 정말로 제 아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장모님 진짜 연세 드셔서 재정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게제 기도 제목이에요. 재정 때문에 병원 못 가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제 기도 제 미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저희 아내도 너무너무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저 기절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세요 저희 아내 차 때문에 너 힘들어했었잖아요 저희가 새 차를 살수 있는 그 다운페이를 많이 할수 있는 금액을 헌금을 받았어요 물론 할부는 껴있습니다 예, 할부는 껴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운페이를 함으로 인해서 한 달에 얼마씩 갚아 나갈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새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요즘 유행한다는 뭐 전기하고 휘발유를 같이 사용하는 이런 좋은 차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내가 그 차를 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들 하나님이 나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들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어, 10편 119편에 보면요 이런 다이세 고백이 나옵니다 혹시 19편 있나요? 시0편 119편 예, 네. 이게 다이세 고백이에요 다윗은 요 죽을 때까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장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고추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내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지킨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내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것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꿈 물어보면요 꿈을 물어봤는데 답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 되게 많아요 물론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정치인이 되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듣는 말이 꿈이 뭐야?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백만 뭐, 뭐 장자, 뭐 이런 거, 그런 것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 이제 취업을 나가고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취직을 할 때도 우리가 돈을, 돈을, 돈이 그 취직의 결정을... 그 결정권이 되면 안 돼요 이 회사는 돈을 많이 주니까 이 회사 선택해야지 이 회사가 돔적 좋으니까 이 회사가 복지가 좋으니까 이 회사를 가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이 회사로 가야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회사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당신께서 부르신 그 직장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기로 결정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뭐 의사가 되고 싶고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동성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동성애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어 이거 아닌 거 성경적이지가 않아 이거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어때요? 엄청 악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해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정치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치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 명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 제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 가서 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죠 성공 그 뒤에 넘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돈은 많이 벌므로 인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 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야 돼요. 나한테 물질을 주셔야 돼요.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요. 나한테 권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절대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되어지는 그런 삶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권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고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금고를 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서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땅 가운데 가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물건은 허락해 주십시오 재정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 11조 하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이기하고 싶어요 11조는 생활 잘 하셔야 돼요 11조는 무슨 뜻인줄 아십니까? 그냥 헌금하는 것?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것?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오늘 내가 한달 벌었던 이 월급 이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부터 깨트려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소유권을 그거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해 가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니까 뭐 헌금하라고 하는 거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험해 봐 나를 시험하면 안 되는데 딱한 가지는 시험해도 돼자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 11조 생활 잘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유권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것들로 해줄 거야 자, 내가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11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자녀들에게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약간 떠나서 그렇겠지만 저희 어머니 교육비가 어땠냐면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머니,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꿔서 이렇게 항상 용돈을 한 번씩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이을 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10원은 이쪽 저금 저금통 두개 사주셨어요 하나에 두 개가 달려, 달려있는 건데 한쪽은 감사원금 한쪽은 11조 래가지고 이제 10원짜리 10개를 주면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는 여기나 집어넣어 그리고 80원은 네 거야 항상 그러셨어요 1000원을 이제 설날이 돼서 뭐 이렇게 삼촌이나 이모들이 오시나요? 그럼 1000원짜리를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갖고 엄마가 바꿔주대요 100원짜리로 그러면 100원은 여기다 넣고 100원은 여기 놨고 800원은 네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자이 원래 1000원짜리 이거는 네게 아니야 삼촌이 준 거지 하나님이 삼촌을 통해 너한테 주신 거야 그러면 이건 네거 아닌 거야 이네 거가 아니라는 의미야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이니까 네가 이것들 여기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8 0 0원은써 200원은 여기다 놓는데 남는 장사지 않니? <웃음> 남는 장사잖아 넌 아무것도 없는데 800원이 생겼잖아 <웃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됐어요 버릇이 돼서 제가 하나님을 잠깐 떠났을 때에도 11주 생활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계속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나머지 눈에 멀어서 탐욕에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요 그게 우리 기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고 있다는 라걸못 느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살아 계신다. 나의 필요를 아신다. 정말로 이 들풀의 필요도 아시고 나 하늘에 날고 있는 창공에 날고 있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키워 주는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 오늘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서 나가시길 원하심에 원하,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법칙이 작동되어지고 아버지의 원칙대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이 땅이 풍요로워지며 우리 교회가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